안녕하세요 지문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판매하려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브라우저 웨일 또는 크롬에서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고 사이트에서 구글 트렌드 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구글 트렌드는 구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제품들 또는 어떠한 주제들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구글 트렌드 클릭해서 들어가 봐 주시면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최근에 인기 검색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한국, 이라크 뭐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주제로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Q10, 재팬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어떻게 검색을 되고 있는지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금 당장 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실때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한국의 유사한 제품들 또는 한국에 있는 제품들에서 키워드를 우선 가지고 오세요. 롤링나잇이라고 우리는 다나쌤이 만들었던 제품으로 판매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판매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타이틀로 만들어진 롤링라잇, 헤어롤 그루프, 파마로트, 셀프 여신머리, 고데기 없이 웨이브, 틱톡 왕 그루프, 뽀류블륨.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섞인 메인 타이틀로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 키워드를 우리는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일본어로 한번 번역을 해봐 줄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만 넣으면 은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개의 이제 키워드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트렌드로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헤어롤, 헤어핀 여러가지를 한번 활용을 해 봤었는데요. 헤어핀도 같이 넣어 줄게요. 머리핀이라고 넣어야겠네요. 우선 헤어핀으로 관련 주제 검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국가는 우리가 일본어로 검색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대한민국 되어 있다면 은 일본으로 변경을 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은 이렇게 사람들이 네, 몇월달쯤 많은 검색력이 있었다 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와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관련 검색어, 연관 검색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쭉 관련 주제를 봤을 때는 머리핀에 관련해서는 이제 프라다와 샤넬밖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런 자동차 레이싱에 관련해서 많은 검색량도 있기 때문에 헤어핀은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굽어져 있는 구간 많이 굽어져 있는 구간을 헤어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롤링라잇은 브랜드명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검색하진 않을 거고요. 헤어롤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에 비해서는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는 않네요. 만약에 이렇게 헤어롤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은 검색어에 한번 비교해 추가를 해줄게요.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점 3개가 보이는데요. 이점 3개에 클릭하셔서 비교에 추가 넣어주시면 세 번째 땅 하고 뜨죠. 오히려 이런 헤어롤보다는 지금 검색한 게 어느 정도 좀더 검색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궁금하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단어 자체를 복사를 하셔서 우리 한국의 네이버처럼 일본에는 야후 재팬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야후 제팬에서 지금 검색했던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롤이라고 검색을 해갖고 나왔던 연관 검색어가 역시나 일본에서 자동차 관련해서가 가장 많이 나오네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연관 검색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은 투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모니터 하나로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실 때는 창을 반반 나눠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윈도우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또 하나의 창을 두 개의 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개의 창한 번에 볼수 있도록 야후 재팬 검색해서 들어가 있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바로 검색을 하고 옆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수 있겠죠 파마로너를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검색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아주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요 야후 재팬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야후재팬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단어를 넣으면 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관련 검색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역시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로트 크기 자체가 머리의 굵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두께라든지 호수 미리수를 많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우선 파마로트 검색을 해서 보면은 머리를 뱅글뱅글 말아주는 이러한 제품들도 같이 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품 타이틀을 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페이지에 어떠한 단어를 썼는지 현지 사람들이 쓴 페이지를 많이 참고해서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타이틀에 넣을 파마로트 또 우리가 함께 관련 검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키워드라든지 궁금한 키워드가 있다면 은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트렌드에서 연관 검색어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은 야후 재팬에서 지금의 어떠한 제품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키워드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글 트렌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의 제품에 이슈 되거나 아니면 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검색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번에는 이런 구글 트렌드 라든지 야후 재팬이 아닌 키워드를 찾아주는 그러한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라코 키워드 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링크는 영상 하단에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이트를 번역을 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키워드 사이트이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워드 리서치 도구입니다. 라고 나와있고 네,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구글이나 빙, 유튜브 이러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키워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번역을 했었던 단어 중 하나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헤어핀이라는 단어를 저는 검색을 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떠한 연관 검색어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지 이 제품이 이 단어가 올바르게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하는 단어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구글 기반으로 확인을 한 키워드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 유튜브에서는 어떠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와 많은 이런 머리핀에 뭐 모양이라든지 종류 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많이 확인해 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 머리핀 사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은 이렇게 구글에서 어떻게 머리핀을 사용하는지 바로 우리가 사이트를 확인을 할수 있어서 궁금한 정보를 해당 사이트를 이동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달 키워드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네, 라쿠텐이라든지 네, 아마존이라든지 판매 사이트에서 어떠한 단어로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사이트예요. 머리핀 모양 이런 단어도 확인을 해보면 연관핀에 대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판매할 아이템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키워드 툴 이라는 사이트 이고요 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구글이나 유튜브, 빙, 아마존, 이베이, 플레이스토어,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관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검색을 했던 에어핀에 관련해서 동일하게 검색을 넣어 주시면 네이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관 키워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서치 볼륨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도구를 사용해 보려면 가입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가입을 하지 않고선도 우리는 단어를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 검색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이 단어들이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키워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핀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다고 라 나오고요. 쭉 길게 연관지어서 볼수 있는 키워드도 나오는데요. 머리핀 배드민턴 상당히 어, 이게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야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에도 헤어핀이라는 단어 관련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된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보기가 헷갈리니까 지금 검색을 해볼 단어는 아까 파마로트가 상당히 많은 검색량이 있었고 가장 흡사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파마로트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가는 재팬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관련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 노트 갚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로트에 이런 갚는 방법도 같이 넣어준다면은 역시 키워드에 서치가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파마 로트를 검색해봤을 때. 많은 옵션들이 있는 것처럼 몇호몇호 몇호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모두 다 키워드로 사용해 준다면 14호 롯트를 사용하는 사람, 16호 롯트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모두 우리 거가 관련 검색어에 나오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이 키워드 툴이라든지 아니면 은 해달 키워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영광 검색어를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우선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고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해본 다음에 좀더 심오한 키워드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키워드 사이트에서 심오하게 키워드를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봐도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선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갖고 우리가 제품의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구글 트렌드에서 제품의 이슈라든지 관련 검색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곳에서 나온 연관 검색어가 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검색량이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제품에 관련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14호라든지 15호라든지 가장 많이 나가는 호수가 있겠죠. 그럼 아이템을 소싱할 때이 호수를 사람들이 구매했던 기존 다른 사람들의 페이지를 보면서 좀더 저희가 계획적으로 제품 옵션을 등록하거나 재고를 확보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은 해달 키워드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키워드 서치에서 우리가 가입을 해야지만 좀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관 키워드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의 키워드들을 이곳에다 검색을 해서 미리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좋은 경쟁력 있는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잘 메모장에다 넣어두신 다음에 나중에 메인 타이틀을 만들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구글 트렌드와 키워드 시장 조사를 어떻게 좀볼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송비 설정과 그리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